하나 둘셋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웃음> 여기서 다들 뭐 하세요? 어, 뭐하겠냐. 건빵만 가져. 빨리 와요. 조상권 동이는 필수입니다. 간다. 이야. 놀잔치, 결혼식, 낚시, 등산, 길래이 도기축구, 놀이공원, 농사, 방치산책. 모험가님의 소중한 일상에 검은사원 무바일이 함께하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그럼 출발! 가엄팡맨! 검팡맨 끝난 거 아니었나요? 무슨 소리예요! 검팡맨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